아, 그 성깔 있는 경수요. 감자빈님. 아, 보셨네요. 저도 놀랐어요. 원래 보통 쥐한테 이렇게 야! 이러면 쥐가 이러고 있거든요, 딱. 딱이 표정을 쳐다봐요. 근데 얘한테 야! 이랬거든요, 뒤에는 야 아! 이러더라고요. 야! 이러요 저한테. 오, 씨,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이래보든요 미쳤나 보네, 이랬죠, 제가. 아니,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게. 어떡하지? 이상각 들더라고요. 가서가게 패야 될까? 이랬는데 어, 패기또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샤워중 뜨거운 물 들어서 막 이렇게 두었죠. 경수 머리에다가. 어, 이놈이 뜨거운 물 하면 막 폴짝폴짝 뜨고 막, 막 고문 당하고 그러니 그만해! 이럴 줄 알았는데 <웃음> 이러고 들어주, <물> 막 이러고 들어왔요 물을 막 뿌리고 이러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샤워를 시켜줬다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내가뽀송뽀송해져서 털이, 막 이렇게 윤깔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있더라고. 저를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걸 딱 보고 있는 거야. 나 아직 괜찮아, 요러고 와, 진짜, 끈질깁니다, 가슴고 보셨을 거예요? 그, 저희 집 도마, 사람들이, 어, 경수가 도마인 줄 알고 들어왔다, 이런 게 있어요. 몇 초짜리 영상인데, 쥐가 그, 뭐냐, 어디지? 저기, 주방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경수가. 그때 이제 그 영상을 촬영을 하고, 경수가 최종으로 간 곳이, 그, 정수기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끄고, 이제 막대기 가지고 이제 경수 잡으려고, 이거 제가 들고 이제 정수기 뒤로 갔거든요. 예. 네. 정수기 뒤로 갔더니, 이게싹 정수기 뒤에 보니까 경수가 있더라고요, 경수가. 경수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요. 뭐, 이게 만약에, 어, 이게 만약에 이제 정수기다 하면은 정수기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러고 있어요. 등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있었고, 얘는 이러고 있었고. 근데 이러고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숨 죽이고 있다. 움직이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애들 생각은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막대기로 제가 콕 찔렀어요 이렇게 콕 찔르면 보통 이 제가 제 생각한 거는 쥐가 이렇게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콕 이러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왜냐면 사람이 자기 예상대로 안 가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 제가 좀 당황했죠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꼭 눌러도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방망이로 머리를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대가리로 탁 맞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또 뭐지? 이랬어요 왜냐 안 움직이니까 죽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를 탁 때렸는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애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것도 해. 이러고 있는 거,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코피가 이렇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입에도 이렇게 피가 나 있고, 눈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거 보고 진짜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하, 왜, 왜 기겁했는지 아세요? 어, 뭐 피가 막 피가 막정수기에 터, 하... 아 진짜, 아, 라마짱님.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은, 진짜, 언제 히 그냥, 에. 예, 하... 정신 차야 돼요,들이. 차야 돼요,들이. 차야 돼요,들이. 또 님들이 자꾸 잘생겼다 고 하면 저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연예인처럼 쓰고 또뭐 이러고 다니 이러고 다니까 막 진짜 맞아야 되거든요. 전 진짜 안 그러려고 노력하려고.